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324번 탈락. 병신 걸렸네.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324번 탈락 방금... 무슨소리예요